자, 이끈따라 입니다. 네 기분조루 하입니다 여기는 일요일 저녁이에요. 저녁 지금 한 9시? 저기 저기 밑에 읽어 갔다가 제가 바꿨어요. 전에 있던게 컴퓨터 그 패드 뒤집은거예요 고무 쪽으로. 왜그러면 카드가 이렇게 잘안 미끄러져서 바꿨는데 어 이것도 안 미끄 어 이게 안 미끄러져 다시 그걸로 바꿔야 돼. 왜냐면 그게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는데 너무 안 미끄러지네. 아 암튼 뭐 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며칠 지나면 이거 펴질 거야. <웃음> 새 거라서 이게 자리가 났는데 조금 눈에 거슬려도 어, 참아주삼. <웃음> 여기는요 비가 와요. 여기 이번 주 내내 거의 비가 올것 같아요. 옛날에는 비가 오면 되게 센티 해주고 우울해 주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내가 나이가 들긴 들였나봐. 암 시롱도 안왔다 <웃음> 대박 아닙니까? 왜나암 시롱도 안 하지? 감정이 메말랐나? 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국도 요즘에 비 오지 않나요? 음 여기가 비오면 한국도 비오더라 음, 센티해지지 말아요 이큰 테러가 있지 않습니까 어 저기 막 제가 상담하다가 보면은요 그래 어저 주변에 사람 없어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털면 다 나오더라 어 털면 하나 사람다 있어 왜? 근데 있는데 왜 없다 그래 왜 없다 그래 어 마음에 별로 안 들거든 어, 요즘에 다, 눈이 다 정수리가 있어요. 음.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주면은 좋은 거 아닌가? 단, 집착은 농. 음, 집착은 그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거 집착은 그 뭐야? 사람 괴롭히는 거야. 왜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왜 괴롭히지 사람을? 어. 괴롭히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을 갖다가 편하게 해주는 게 사랑이야. 아시겠습니까? 우리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사랑을 하시겠죠? <웃음> 오늘의 제목입니다.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이 노래 기억나요? 어, 이의 써놨다. 예예예예. 네. 그 짜릿한 눈빛의 그 남자,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눈길 주는 사람 있지 않나요? 없어요 선생님 하고 한다면 털어봐. 털면 다 나와. 어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한다면 아, 마음에 안 드는 걸 솔직히 뭐 어떻게 들게 좀 해봐라 라고 할수 없겠지만 조금 털어보삼 아. 저기만 우리 그런 재미를 우리 그 상상하는 재미도 있지 않아 음 그래서 그거예요 짜릿한 눈빛의 그 남자 어, 살포시 따라가도 되는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어, 카드 내가 다 이렇게 널브러져 놨으니까 이 마음으로 딱 하나 집어놓은거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어, 절차는 절차니까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게 쏘나타 짜릿한 눈빛의 그 남자 아니면 볼 때마다 그 사람의 눈빛을 볼 때마다 찌릿찌릿 전기가 흐르는 거 있잖아요. 음. 살포시 따라가도 되는 사람인가요? 뭐, 미친 척하고, 한번 가보는 거지,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 오, 이게 나쁘지 않은데? 어, 그 사람, 저돈 많아요? 아니면 성공했던가? 나이에 비해서 성공했을 수도 있지. 그냥, 뭐, 편하게 친구처럼 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떠한, 뭐, 여자, 남자,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 이일번 카드, 오, 예. 오, 여러분한테 그래도 어느정도 호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음 호감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진짜요 라고 한다면 글쎄 아직까지 기다려 봐 음, 조금 심사숙고 할 수도 있어 그 사람이 왜요 라고 한다면 글쎄 나이가 아무래도 나이다 보니까 좀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어. 아니 그냥 한번 놀자가 아니면 신중할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한번 놀아보자라고 한다면은, 그냥 막 들이대잖아. 사람, 그, 저기, 막, 무게, 무게감 없이. 무게감 1도 없다. 어, 걔는 무슨, 어, 헬륨가스 먹고 사나? 붕붕 떠. 어, 그런데! <웃음> 좀, 이 사람은 좀 심사숙고하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하고 어쩌면은, 어, 뭐, 진짜, 뭐지, 그냥, 서로 알아가는 그런 식으로 좀 시작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심사숙고 한다는데 왜 심사숙고 하지 나는 이렇게 마음이 들면 바로바로 좀 움직여 줘야지 그래도 뭐 다이나믹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 왜 이렇게 심사숙고를 해 어, 나이가 몇 갠데 어, 20살이면 심사숙고 해야 돼, 돼. 왜냐면 시간이 널널해 어. 근데 서른다섯 넘어가면 어놀랄하지 않아 언제 눈 맞아가지고 미래를 갖다가 계획해갖고어 아기 어, 아들 딸 낳고서 언제 걔네들 키우냐고 어, 신사숙고하다가 벌써 서른다섯 살 정도 되면은요 사람 번호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딱 보면 몰라 딱 보면 <웃음> 모를 수 있지 왜 그러냐면 사람에 따라서요 어, 딱 한눈에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 야, 진짜, 백, 백날, 첫날 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음. 자, 어디, 뭐, 이 사람은요, 어쩌면 그래도, 어,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자리에서 성공한 사람일 수 있어요. 어, 뭐, 그렇게 크게 저기 하지 말고. 아, 아니면, 뭐, 저기, 뭐, 뭐, 그, 뭐, 이 카드 나오면, 뭐, 무역이다, 뭐다, 이러는데, 이 카드요. 어 이거 나오면 무역하는 사람이다 뭘뭐 그러는데 하유, 요즘에 뭐그 쌍팔년도도 아니고 뭐 이제 다뭐 원거리 나오고 멀리 보면 다 무역입니까 요즘에는 앉아서도 말리를 가 앉아서도 그냥 알라스카도 꺾고 미국도 꺾고 다잖아. 하 요즘 누가 발로 뛰었다닙니까천스럽게 아니 그렇습니까? 어. 그러니까 솔직히 직업을 알아맞추는 거는 요즘에 진짜 힘들어. 뭐 자동차 들러일 수도 있지. 역마성을 놓으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어. 그러니까 뭐 저기 막 저기 막볼수뭐 이렇게 저렇게 이런 거 갖고 직업을 유추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타로 카드로. 음. 요즘에 직업이 너무 다양해졌어 솔직히 명리학이나 타로카드는 옛날에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직업이 몇개 없었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요즘 은좀 연구 좀 해야 돼좀 누구 좀 연구 좀 하세요 시간 많은 사람저 시간이 없어서 <웃음> 근데 여기는요 어쩌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혹시 어디 놀러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놀러가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는데 어 놀러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라는 게두 번씩이나 나왔어. 음. 그리고 그렇게하고 나서 좀 심사숙고하는 것 같아. 음, 왜 심사숙고해요? 라고 하면 이게 그렇다.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없어요. 어, 어차피 한번더 자빠져서 하나, 두번더 자빠져서 하나, 뭐, 어, 뭐 그런 거 없잖아. 그렇지만 내가 잃을 게 있다라고 하면은요. 옷고름 풀고 어, 바지 짚어내리는데. 진짜 심사숙고한다. 어, 난 그렇게 봐. 왜 그러냐라고. 까딱 잘못 내렸다간 큰일 나니까. 여긴 그렇다라고 봐요. 그러고 어쩌면 이 사람이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같이 어울리면서 갔을지 안 갔을지는 몰라. 뭐 주, 동네에서도 어울릴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동네 사는데 주변 사람들 모아서아 우리 저 저쪽에 어떤 동네 뭐가 나왔다는데 우리 다 같이 갑시다. 그래서 그쪽 동네로 가는 거, 그것도 하나 영마잖아어 내가 있는 곳을 그렇게 가서 논다던가 꼭뭐뭐 뭐 어디 뭐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유채꽃을 밟아야지 뭐그여행이야 그건 알지 싶지. 그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서. 딴 동네로 가는 것도 역 맞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이 어쩌면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다. 근데 이, 남자들의 착각, 어, 자기한테 웃어주면 다지 좋아한다라는 거지, 어. 근데 여자들도 만만치 않아. 남자들이 조금만 잘해주면 다 자기한테 마음이 있는 줄 알아. 그래, 안 그래? <웃음> 그렇지 않아요? 어, 그렇다라고 봐. 그니까, 우리 조금 잘해준다고 해서 착각하지 맙시다. 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끝난 것도 아니다? 아니다! 결혼식장 앞에서도, 어, 저기 막 빽도 하는 세상이에요. 그 진짜 음. 그 헤어질 때 하는 말 뭐야? 어,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개소리를 하다가 어. 그렇게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 왜왜 착각하면 안 돼? 심사숙고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야. 심사숙고해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진짜 그냥 호의, 그냥 호감에 의한 호의, 아저 사람 괜찮다 해가지고 호감에 의한 호의를 베풀었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어쩌면 여러분이 더이 사람이 마음에 들 수도 있어. 음왜 그러냐라면 좀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너무 확 댕, 댕겨들지 말아라.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라.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당장 뭐 어떻게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 없어요? 라고 한다면은, 일단 좀, 시, 일단은 이렇게 막다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자리에서 그냥 만나서, 어, 어, 그냥 좀, 그, 딱 정하지 않고서 일단은, 이사, 그, 숨겨진 어떠한 것들을 갖다가 볼려한다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꼬셔야겠다 라고 하면 내성을 갖다가 엄청나게 떨잖아 어, 여자든 남자든 남자는 허세 장렬이고 여자는 내성 허호호. 무지 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이면의 모습을 갖다가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너와 나의 어떠한 그런 어, 남녀간의 사랑은 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어, 조금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다가갈지 말아야 될지 어,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 그 눈깔에서 나오는 레이저는 뭔가요?라고 한다면. <웃음> <웃음> 아, 그 눈깔은 뭔가요? 라고, 무슨, 뭐. 아, 눈깔 살아있으면 좋지, 뭘 그래. 어, 눈빛 살아있으면 좋다, 안 좋다? 어, 좋다. 왜? 눈빛이 살아있으면, 어, 그것도 하나의 에너지가 좋다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왜 눈빛이 왜 살아있겠냐? 라는 거야. 어, 살아있어도 문제야? 암튼. <웃음> 왜 그러냐 내가 오늘 조금 어좀 재밌게 말한 이유가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어 이게 카드가 저도 제걸 갖다가 이렇게 뽑으면서 그날의 운서를 쳐요. 그러면은 이 카드에서는 되게 좋다 해서 나가는데 그냥 좋아. 그냥 일반적인 날보다 조금 더 좋은 거야. 어, 크게 기대하지 마.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가랑비에 옷이 젖어서 들어갈 수 있다는 라 거지. 이 사람이야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어, 그냥 마음에 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마음에 없지는 않지만 일단은 어, 이게 좀 젠틀하게 매너 있게 해주면서 어, 이 사람이 조금 돈도 쓰지 않을까 싶어. 돈도 조금 쓸것 같아.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나한테 마음이 진짜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이 어떠한 진짜 리얼 액션을 할 때까지 어떻게 된다? 어,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내가 그랬잖아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어이 사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내가 그래 너무 철벽을 치고 있어도 이 사람이 못올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지를 갖다가 삐끔하고 열어놓으면 이사람이 거기서 살포시 싹 들어오게 내가 유도를 하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내가 어너 아니면 못 살겠어요 어우 나 진짜 미치겠어요 탁막 달게 들면 어떻게 돼 질려서 도망가 음, 얘가 뭘 바라고 있나 싶어가지고 질려서 도망간다라는 거야. 여자들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남자가 너무 막막막 막, 막 진짜 뭐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덤펑덤펑 들어오는 거. 어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알아버리기도 전에 뒤로 물러나게 되잖아. 남자라고 다르겠냐라는 거야. 사람이다라는 거지. 머리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사랑도 내 것이 될 때까지 뭐다? 밀당이다. 그리고 밀당할 때가 가장 재밌는 거예요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탈어 볼 때가 가장 재밌을 때다 라는 거야 응, 정작 내 것이 대박 다 그놈이 그놈이지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암튼 어, 이 사람이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일 확률이 높아 어, 굉장히 유능하고 그래서 어, 진짜 선생님 됐다 유명해요 라고 해도 요술장이 램프에서 나오는 그 램프의 요정은 아니야 그냥 손재주가 있던가 아니면 맥가이버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다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탁탁탁탁 어 퍼즐을 맞추듯이 촥 하는 그런 재능이 있다던가 아무튼 그럴 수 있어요. 음. 그러게, 그좀 이렇게 상상력이 독특한 상상력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하고 이제 이게 어울려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 기발하다라고 생각, 어, 생각이 생각들 수도 있는 친구가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음, 그냥 냅둬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이 어, 운전하는 대로 그냥... 그, 저기, 막, 살살, 살살, 살살, 조심조심 따라가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다 싶어. 음, 신중한 사람이다, 라고 봐요. 음, 선생님, 너무 좋게만 말씀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한다면은, 어, 이제 기다려봐. 음, 왜 기다려보나요? 그 신중함이,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류가 쫙 갈라지는 거야. 어, 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 내면에 어떠한 불안감이 있거나,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다, 신중하다라는 게 하나이고, 음, 아니면, 이 사람 A냐, B냐, C냐, 누구를 고를까 결정하지 못해서, 어, 신중한 것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 어느 쪽의 확률이 더 가깝냐, 라고 한다면, A의 경우, 어, 좀, 어, 그, 뭐지, 내 안에 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는 그 불안감 있잖아요. 영혼의 불안감 때문에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아. 음, 훨씬 더 높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막 비교한다라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냥 다 같이 어울린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다 같이 어울리는 사람 중에 A냐 B냐 어, 이런 거를 갖다가 어, 놓고서 저울질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다가오지 않나요? 라고 하면 궁금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그 마음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안 다가오나요? 라고 한다면은 음, 둘중 하나에요. 뭐둘중 하나냐라고 하면은, 나, 그, 이, 어, 이 사람이 나고, 진짜, 이 사람은 조금, 어, 순수한 연애? 아니면 정겨운 연애? 어, 오늘 봤지만, 오래 전부터 알아왔던, 어, 그런, 그런 연애? 어 그런 편안한 연애를 갖다가 원하는 게 아닌가 싶어 그게 하나의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라고 하면은 과거의 연인에 대한 어떠한 그리움이나 미련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행복했던 신간을 어, 갖다가 잊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관심이 어, 관심을 보인 다해도 쉽게 다가오지 못한다. 왜? 어 내가 그렇게 과거의 연인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누군가를 가까이 하는 거는 배신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라고 봐. 그니까, 안다고 한다고 해서 조바심 내지 말고, 어, 보아하니, 이 사람은, 뭐, 저기, 뭐, 그, 뭐, 두 개를 넣고 저울질 하는다기 보다는, 자기가, 이게 이게 배신감이잖아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어쩌면은 조금 더좀 어,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어, 발걸음을 뛸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정말로 비교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라고 한다면 비교하는 거는 어, 아니지 싶다. 음 그런 확률은 살짝 낮아요. 어, 그런 확률이 살짝 낮고 그냥 그 예의를 갖다가. 그래서 이 사람도 나아갈까? 말까? 나아갈까? 자기 그 내면에 어떠한 갈등은 있지 않았겠나. 왜냐면 사람인지라 마음이, 어, 조금, 그래도, 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일 것 같고, 어, 괜히 마음이 끌리는데 자기가 자꾸 그걸 갖다가 누르는 게 아닌가 싶어. 어, 자꾸 누르면서 일단은 그 과거의 연인에 대한 미안함이 없어져야지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차 이게 나무 나 들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 이제 내그 리딩을 갔다가 어, 리딩 갔다 좀본 사람들은 알 거야. 내가 갑자기 쭉말잘 하다가 말 살짝 더듬거나 아, 갑자기 말이 없거나. 아유, 참 미치겠다. 끝에 가서 이러면 어떻게 해? 음. 왜 그러냐라고 하는 과, 맞아. 과거의 연인하고 비교하는 것 같아. 어, 배신감, 어, 과거의 연인이 혼자 있을 수도 있고, 과거의 연인이, 어, 어,한테 배신, 어, 이거는 배신행이다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의 연인이 그래도 좀 괜찮았었는데 라는 어떠한 미련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음.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서 관심이 있으면서도 뭐 다가오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럼 과거의 연인이 누구냐 라는 거예요 어쩌면 뭐애 엄마 일 수도 있고 음. 결혼, 만약에 그 사람이 돌싱이다라고 하면은 아이 엄마 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이게 굉장히 커 아이가 있고 없고 어 그리고 뭐 아이가 없다 하더라도 또 정이 또 깊을 수도 있지 아니 그렇습니까 음, 또 너무 또 냉정하게 싹잊어줘도 음, 조금 그렇지 인정머리 없어 보이지 암튼 그렇다라고 봐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음,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음, 저기마 마음이 가는 곳으로 기울지 않을까요? 어, 여기는 이거 아이엔진 것 같아. 워낙 신중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요 옛 것을 소중히 사, 여기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진짜 이 사람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미지 미주시, 아직까지는 믿주시지만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 사람이 여러분도 그렇게 대하지 않을까요? 소중 하게? 어, 그렇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그게 사람의 그 저기 막 기본 막기 성품이 어디 가겠냐라는 거야 아니 그렇습니까 네 1번 카드 리딩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게 소나타 와우! <웃음> 짜릿한 눈빛의 그 남자, 살포시 따라가도 되는 사람인가요? 라고 한다면 어디 보아보아요? 음, 제가 잠을 좀 많이 잤더니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웃음> 아, 나 지난 한 열흘 정도 굉장히 몸이 안 좋아갖고 힘들었었거든요. 음. 그래, 이거 오늘 조금 컨디션이 좋아져가지고 날아갈 것 같아요. 잠 확실히 사람은 잠이 어, 잠이 보약이야. 어, 피곤하면 일단 자야 돼. 어, 오늘도 이것만 하고 일찍 잘 생각이에요. <웃음> 이거 하고 자도 일찍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이 때보다는 일찍이 아니겠는가? 아,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고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오, 혹시 요 주변에 여러분한테. 어 조금 친절하게 하는 사람 있어요? 흥. 이 사람은 뭐지? 어... 친절하게 하는 양반 있을 것 같아 어, 친절하게 하는 양반 있는 것 같은데 흥. 왜요? 라고 한다면 믿지는 마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순수하지가 않아 음. 사람이 그래 내가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 내가 너한테 빨리빨리 어떠한 제스처를 추하지 못하는 거, 어, 어, 그럴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이거냐, 저거냐, 저울질을 갖다가 지금 몇 번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옌병아 그렇다는 거예요. 아, 저울질 할 거, 아, 저울질을 갖다가 왜 해? 그니까, 러 이게 더 좋냐, 저게 더 좋냐. 그렇게 만져 만지, 만지서 주물르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 다 고라. 과일 같은 거 사람 손 많이 닿으면 골잖아요. 어. 채소도 그렇잖아. 그러면 인간 관계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치. 누가 저울질을 갖다 이렇게 당하고 싶겠어. 물론, 어, 사람이기 때문에, 어, 어떠한 관계를 갖다가 시작하기 전에 망설여질 수는 있어. 근데 얘는 전형적으로 고른다? 아이고 씨. 어이구, 웃기지도 않아. 내가 무 저기, 마, 그, 니 아까에 있는, 저기, 마, 배가 된것 같아. 배, 사과, 배, 귤, 응. 더럽게 우고 앉아있네, 응. 암튼, 그렇다 싶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기는요, 응, 여러분 말고도 딴 데다 또공 들이는 데 있을 것 같아. 음, 딴데 공들인데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음, 젠틀하고 좀 매너 있고, 음, 조금 그런 사고방식이 조금 넓은 듯 좁아. 아, 넓은데, 참, 진짜, 모순적인 얘기예요. 넓은데 좁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막, 이해도 잘해주고, 음, 그, 저기, 막, 소프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어, 딱 거기까지라는 거야. 그냥 보여주는 거. 왜 그러냐라면 은 남한테 보여주는 건 그렇게 보여져.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많이 커버하는 사람이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어, 실질적으로는요. 이 사람이요. 그렇게 젠틀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내내 내 곁에 있는 사람 외롭게 할 사람이에요. 음, 그냥 어, 선생님 아 어, 그냥 선세, 선생님 그냥 당장, 주변에, 뭐, 같이 어울릴 사람도 없고, 뭐, 그, 어 뭐, 그 사람, 뭐, 그냥, 잠시, 잠깐, 어울리는 거, 뭐, 나쁘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it's okay. 응, okay, go ahead. 응, 앞으로 가. 어, 이건데, 만약에 진실한, 어, 첫사랑, 출러브 키스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아니지 싶어. 음, 여러분, 마음껏에 시킬 사람이다, 라는 거야. 그러고, 이 사람이 머리가 똑똑해. 야, 염병아 와우. 나 욕할 뻔 했다, 씨. 음, 어머, 음흉해. 게, 게다가 음흉하게까지 해. 응. 음, 똑같은 게 지금 이게 두 개나 나왔어요. 한 개도 지금, 하, 이, 한 개도 그런데 여기, 이거, 이거 뭐야, 이게, 이게, 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나왔어? 이거 보여요? Two sword, 그 다음에 two wand. 투어브 완. 그 다음에 여기는 세븐 오브 소드. 세븐 오브 소드가 나왔어. 음. 야. 그런데 저기만 문 카드가 두 개나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 이 사람을 갖다가 믿을 수 있겠어요? 어, 타로 카드 많이 봐봤으니까 알지 뭘 의미하는지. 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 이 저기만. 문이 나왔으니까, 이거 하는 거잖아. 어. 숨겨놓고. 내, 어, 나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숨겨놓고. 여기, 저기, 뭐 어쩌면, 투어버 완드 나왔으니까 또 이거 하고, 저글링 하고 앉아있잖아. 이거 뭐야? 또 저글링 하잖아. 어. 선택도 하지, 선택도 하지 못하면서 왜 저글링을 이렇게 많이 해? 어. 나 이런 거 제일 싫어해. 어 여러분 이거 이런 거는 나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싫을 거야. 아 적당히 비교해야지. 나 비교하는 것까지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 음뭐 무슨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사람을 이딴 식으로 골라 아, 치사빤스똥빤스 퇴퇴퇴. 음 여러분 이 사람 아니다. 음, 왜 그러냐면 너무 고른다. 음.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 부정, 이게, 이 사람이요.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일 수 있어. 음, 이 사람하고, 그냥, 그냥 잠시, 잠깐, 한두 달, 어, 저기, 막, 외로우니까, 그냥 한두 달이라도 사귈래야 라면 오케이지만, 뭐, 이 사람하고 평생 간다? 어, 어, 나는 그, 저기, 비추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돈은 있나 보네. <웃음> 갑자기 귀가 쫑긋해져요? 어, 사회적으로 좀 성공을 했나 보다. 음, 나름. 나름. 그러니까 이러고 앉아있지? 어, 남자들도요, 약가가지고요 어, 약어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좀돈좀 좀 있다 싶으면, 어, 돈좀 있다 싶으면 이시랄 하더라. 어. 뭐, 아, 물론, 남자만 그렇게 해서 여자도 그랬지. 근데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 아유 더럽고 치사해 누구는 뭐, 누가 구는뭐누밥굶고 살아? 여기 밥굶고 사는 사람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 누가 밥굶고 사나 요즘 시대에 어. 그래 그래 봤자 지가 나한테 사줄게 밥밖에 더 있겠어? 어 밥하고 술 사는 것밖게더 있겠어? 그거 못 먹어서 죽나? 어 조금 이거는 좀아니올시대 인데? 음. 아유 더럽고 치사해 그냥 내 돈으로 사먹고 말지 뭐 이러이러이러 이러, 이러, 이러 다 있어 음. 그렇다 싶어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흠, 얘는 그런 것 같다. 어, 이게 겉으로는 남성적이지만, 어, 남성적이고, 실제로는 굉장히 여성적이고, 굉장히, 어, 저기, 막, 그 뭐지? 어, 여기는 진의 원진이 있어. 음, 남자라도. 남자, 여자, 진의 원진. 진해 원진 어 맞아 여기는 진해 원진이야 음, 딱 보면 어 진해 원진이나 자미 원진이나 어 그럴 것 같아요 음, 지절남맛서 사는 거지 아마도 그런 거 같아 근데 원진이 됐다고 다지절남맛서 사는 게 아니라 진해 원진이 확률 이 조금 더 높아 어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 변덕이 조금 있어. 어, 변덕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다 변덕이 아닌가 싶어. 어, 변덕인 가 아닌가 싶고 내 안에서 정리가 안 돼요. 좋은 사람은 아니다. 어, 선생님 제가 그런대요라고 한다면은 어, 마음을 하나로 딱 모아서 잡아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어, 막내 마음이 너를 띠는 거는, 이게 자칫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무엇으로 비치겠냐라는 거야. 응. 앞뒤가 같지 않은 사람으로 비출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을 좀잘 잡아서 가야 돼요. 선생님, 저는 아닌데,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어, 그럼 다행이고, 응. 왜 그러냐면, 이게 나 자신도 괴롭거든. 이건 나 자신도 괴롭다라고 봐요. 응. 왜? 나, 나도 이게 아니다라는 건다 알지. 근데 아닌, 아닌데도 내가 어쩔 수 없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조정이 안 되는 거야, 내 성격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조심해야지. 음. 내 스스로를 갖다가 밝게 유지하려고 조심, 어, 조심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은, 음. 이 사람하고 가면은, 저기 막 즐겁지는 않아요. 즐겁지는 않고. 그리고 왜 그러냐라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계속 어다 가면서도 계속 어 자기가 이걸 잘한 건지 안한 건지 계속 자기한테 되물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음. 그리고 너무 이기적이다. 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봐.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이렇게 이런 이런 사람이 누, 여러분한테 겉으로 볼땐 되게 젠틀하고 매너 있어. 어 매너 있고 진짜 한국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어쩜 이렇게 버터틱하지? 그럴 거야. 어, 어 버터를 쫙 탁, 짝아 어, 어, 발라서 군 토스처럼 아주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속지 말라라는 거야. 왜냐면 처음부터 자기 승질 다 드레너 놓고서 연애하는 사람 있다 없다? 응, 없다. 근데 선생님 저는 그래도 사길래 하면 괜찮아. 어, 버터 티켓. 그리고 어, 이 사람 다루는 법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 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가 다시 겨와. 근데 그, 그런 그 사람들 있잖아. 아우 선생님 저속 터져서 못 봐줘요 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격 못 봐주지. 근데 편한 점은 있어요. 뭐가 편해? 남을 받아 하지는 않아. 어 왜냐면 여기는 내 안의 갈등이거든 내 안의 갈등이기 때문에 어 조금 바다가 된다라고 하면은 잠한번 잠수 타기 시작한 말 안하니까 그거는 괴로울 수 있지만 그냥 아이고 때되면 지가 겨나오겠지 싶어서 그냥 내할일 하고 있으면요 또응또 쓰고기도 응, 또 해. 어, 그러니, 그러면 또 엉덩이 좀 한번 두둥겨주고,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는, 어, 무난하게 갈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생님 그런 성격이 못 돼요! 라고 한다면은, 그건 좀 힘든 거야. 어, 그건 힘든 거야. 어,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세상 편한 성격이거든 어떻게 알고 보면 그냥 엉덩이만 한대 똑똑똑똑 때려주고서 아이고 잘했죠? 유! 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어디 그런가 뭐 얘기하려고 들고 어디 손잡고 가려고 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 그러면 은쪽 나는 거야 음, 그냥 저기 막 고삐 풀림 망하지 그냥 내버려두 방목 해야 돼 방목 어. 양치기 소년도 필요 없어 그냥 방목하고 어, 때 되면 겨 들어오겠지 딱싶어딱 그거야 근데 얘는 몸이 나가는 게 어떻게 하냐라 어 정신이 왔다 갔다 해때 되면, 되면 정신이 들어오겠지 하고서 내버려 두면은 또 들어와가지고 또 어, 버터 발라 어, 버터 바르니까 만약에 이 사람하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저기 하면 된다라는 거지 속은 터질 수 있어요 음 속은 터질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람이 나쁘다라고. 보기는 그런 것 같아. 나 여기서 물론 다른 이성하고 나를 갖다가 놓고서 비교 분석하는 거는 맞을 수는 있어요. 어,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아니면 내안에 싸움을 하는 게또 하나가 있다. 내 안의 사람이 거, 싸움이거나 아니면 다른 숨겨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그런 그래, 그런데 어느 쪽이 더 확률이 높냐라고 하면은 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너의 쉴 곳을 뺏고 어, 그 가시나무에 딱 그거다라는. 거야. 음. 그래서 어, 속은 터지지만 뭐그래도뭐 나쁘지는 않아요. 어. 왜요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자기가 선택한 거면은 또 그렇게 또 끌고 가지 않겠나 싶어.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복장 터지는 건 있을 수 있겠는데 어,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카드는 끝까지 다 읽어야 돼 끝까지 다 들어야 돼 왜? 보조카드 나오면서 변하잖아 음. 이게 있을 때하고 이게 없을 때하고 같지가 않지 이만큼이 다시 나왔는데 물론 이게 이거 한 사람 이거 한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음. 자 어디 보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라고 한다면 <웃음> 음. <웃음> 눈치 쳤어요? 어, 어. 왜 그런 줄 알겠다 어, 왜 그러냐? 전여친하고 비교할 수도 있겠다 음. 전여친하고 어, 관계가 아주 똑 끊어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자꾸 비교하는 게 어, 자꾸 조을딱조을딱 하고 어, 사지도 않을 것처럼 계속 만져보는 이유가 내, 집에 냉장고에 사과가 있는데, 어, 얘를 또 사과, 얘도 먹음직스럽게 사과 생겼는데, 얘를 사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까 그러니까 틀었다, 놨다, 틀었다, 놨다 하는 게 바로 그거야. 어, 과거의 연인이 잊혀지지 않아서. 어, 아, 왜 여기도 이렇게 나오지? 헐, 대박이다. 어, 일본, 일본도 그랬거든요? 음, 일본도 그랬어. 근데 조금 성격은 좀 달라. 아, 왜 그러지? 음, 5월이어서 그런갑다. 왜 5월을 왜요? 라고 한다면은, 저기 제 라이브 본 사람, 방, 본 사람들 기억나요? 5월은요,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니까 이 사람이 연애를 갔다가 새로 시작하기 전에, 과거의 사람을 갖다가 어, 저기, 뭐야, 놓아버리기, 이, 이, 놓아 버리려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마음을 갖다가 추스리는 걸로 어 저기 뭐야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5월은 뱀사거든 뱀사는 사유축에 사 사유축에 시작하는 거 거야. 어. 요 어. 저기만 사유축의 시작이고 사오미의 시작이다라는 거야. 사오미의 시작은 뭐냐라고 하면 여름의 시작이고, 그리고 사유축의 시작은 뭐냐라고 하면 결실을 맺는 것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결실을 맺으려면 씨를 뿌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고 이건가 저건가 과거를 갖다가 내려놓지 못해서 애를 쓰는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랩도 봐요. 어, 뭐 저기만 뭐. 옛 연인한테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응. 뭐옛 연인이 돌아간다고 해갖고 받아준다는 보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 여기를 받아준다는 보장 없어요 그냥 지상벽일 뿐이에요 응.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만약에 진, 이 사람이 재회를 했을 것 같았으면 진작에 했어야 된다라는 거야 어, 4월 달에 했었어야 돼요 어 저기 막 5월 달로 넘어오면 재회는 물 건너 간 거지. 그럼 재회는 어, 어떻게 돼요라고 하면은 어 7월 달에 또한번또 운이 들겠지. 그러니까 잘잘잘 잘, 잘 봐야 돼. 이게 3개월짜리 연애인지 아니면 저기 막좀 오래 가는 연애인지 사유 축이니까 어 그래도 어 길게 가면은 길게 가면 몇 년이 가는 거지? <웃음> 길게 가면은, 어, 꽤 오래 가는 인연일 수 있어. 어. 이게 월로 들어서 그렇지, 만약에 연으로 들었다라고 하면, 어, 십수년 가. 십수년 가면 헤어지겠어요? 아니지, 배우자 운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근데 이게 월로 들은 거기 때문에, 그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지. 그지만꽤 오래 가는 인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이 사람의 액션을. 음. 뭐 자존심 상해요 그러지만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어 그리고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어, 그 아까 안괜찮다 그랬다 내가 그랬잖아 아까 안 괜찮다고 하는 거는 승질이 급해서 이런 걸 갖다 못 참으면 안 맞는 거지 그렇지만 방목하면 된다 그랬잖아 세상 편해 방목하면 음 그 냅둬. 입에다 본드를 붙이든, 어, 저기, 뭐야, 집게로 집든 오발록을 치든, 지가 급하면 뜯고 나오겠지. 아니, 그렇습니까? 어, 상관없어요. 왜 그러면은, 좀 사회적으로도 괜찮고 돈도 잘 버는 느낌이 나. 어, 단지 딱 하나 흠이라면 한번 입, 입 한번 어, 닫으면 뛰기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흠은 있기는 한데 그냥 내부로두면 알아서 와. 음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100%는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 들었어요. 네, 이번 카드리딩 즐겨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게 쏘놨다. 짜릿한 그 눈빛의 남자 살포시 따라가도 될런지 어디 한번 봅시다. 될지 안 될지. 응, 엄마가 저기 막, 우리 어렸을 때 먹을 거 사주면, 따고 떠나, 따라가면 안 돼. 그러잖아. 저기, 소맥하자 그랬다고. 따라가면 안 돼. <웃음> 아, 그러다가 홀라도 넘어갈 수 있어. 음. 어디 봅시다. 흠. 얜 뭐지? 음. 눈길 보낸 거 맞아? 음. 주변에 만약에 눈길 보내는 사람 있으면요. 그렇게 그 눈빛에다가 의미를 두지는 마세요. 음. 그냥 딱 거기까지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 그런데 요 라고 한다면 원래 성격이 그럴 수 있어요 음 마음에 있는 절 마음에 있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따라가면 안 되나요 라고 한다면 은음 따라가는 따라간다 라는 의미가 연인 연인으로 커플 을 맺는다 라는 의미 잖아요 어 음.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을 놓고서 좀 고민을 하기는 해요. 무슨 고민이냐라고 하면은 즐겁기는 한데, 어, 그, 사랑할 사람은 아니지 싶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면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어 그냥 잘 맞고 잘, 어, 노는데 잘 맞는 건 맞지만, 어, 그냥 이 사람하고 있으면, 어, 저, 뭐, 뭐, 뭐, 뭐 괜찮지만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어떠한 사랑으로 연결 짓는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 머리가 거기서부터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음, 응. 왜 쥐가 나냐 라고 한다면은 지금도 이 사람은 좋다라는 거지 응. 딱히 어떠한 인연을 갖다가 맺고 자푼게 아니라 지금 이, 이 관계가 딱 좋다라는 거야 응. 아니 무슨 남자가 그래? 응. 그러면서도 또 계속 눈길 보내고 있지 않나요? 어 그럴 거 같아 이게 뭐 하자는 시추에이션이야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나 가지고? 음 응. 아니 그러면서 계속 어뭐 저기 뭐야 그 뭐지 말한 마디씩 던지잖아 그냥 그 가볍게 가볍게 던지는 게 어쩌면 여러분한 여러분한테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응. 왜, 그러지? 얘, 얘, 얘왜 이래? 사람 착각 일으키게. 어, 뭐, 인기, 내 인기 확인하는 거야? 아, 이놈의 인기? 어, 그러니까. 맞아요? 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다. 나도 리딩하면 진짜 이런 인간이 다했나 싶어. 아, 뭐, 왜지 인기를 갖다가 왜 여기 와서 확인을 해? 음. 응. 아, 그렇구만. 연예인 납셨네요 연예인 하면 되잖아. <웃음> <웃음> 아,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왜왜왜 왜, 왜 이래 사람 헷갈리게. 해? 음. 저기 막 조금 더어 저기 막 깊이 알고 싶은 거는 맞아요. 어.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은 건 맞고. 어. 그게 무슨 뜻이냐? 나만이 알고 싶다. 어, 너를 나만이 알고 싶다. 그렇지만 그거는 사랑은 아니에요. 어. 그럼 사랑이 아니면 뭐예요라고 한다면은 음, 그런 거 있잖아. 일종의 호기심, 남들 모르는 거 내가 알고, 알, 뭐, 아는 거? 그런 거라라는 거야.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포기포컵 나왔잖아. 어, 관심 없다, 사람은. 포부컵. 어. 아니면, 어, 아니면이에요. 이~ 이~ 아니면 지금까지는 내가 누군가하고 관심은 없었지만 이제는 조금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제스처를 갖다가 하, 하겠다라는 것일 수도 있어 어~ 이걸 갖다가 역으로 놓고 본다라는 거지 이게 지, 나, 나는 정 저기 막 정방학만 보잖아요 어~ 정방학만 보면 나는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나한테 짜릿한 눈길을 줘 이거 뭐~ 개수자 이거 뭐 하자는 수치에이션 어 근데 이걸 갖다 역으로 놓고 되면 좀 말이 이어지잖아. 어 나는 입대 껏 사랑할 마음이 없었지만 어, 사랑의 마음 있잖아. 이제는 행복해 주고 싶다. 그래 그러기 때문에 너한테 내가 나의 행 내가 행복해 주고 싶은 마음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다라고 저기 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죠? 음 그렇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머리가 복잡해. 왜 복잡해? 입제권 나는 사랑을 갖다 거부하고 살았다라는 거야. 응.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행복하고 싶다라고 나와. 그래야지 이게 좀 카드가 이빨이 맞네. 응. 이걸 정으로 놓으니까 다안 맞아. 이게 지금 뭐 할, 사랑,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 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제정신이야. 이렇게. 만약에 어 아무런 저것도 없는데 어? 이걸 정방향으로 놓고 본다면 좋아할 맘도 없으면서 짜릿한 눈빛 보나면 이게, 이게 제정신이야? 어, 또라이지? 아니 그렇습니까? 어 왜냐하면 그렇게 또라이는 좀 만나기가 좀 쉽지는 않아 여기 카드를 갖다가 몇 명이 보는데 그렇게 또라이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역으로 해석하는 게이 카드의 흐름에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제 카드 보고서 타로 배우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음,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어. 이걸 갖다가 정으로 놓고 하니까 지금 리딩이 하나도 안 되잖아. 어, 그렇만 이걸 역으로 읽으니까 스무스해지죠. 어, 바로 그거다라는 거야. 음. 자, 그래서 어디 봅시다.라고 한다면 맞아이 사람이 이제는 음, 저기 막그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뭐요?라고 한다면은 아, 살아. 이제는 내가 어. 사랑을 갖다가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어, 이제는 이 아픔에서 벗어나도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왜 스트레스? 이 사람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갖다가 보냈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 사람을 너무 믿어 가지고요. 어, 사람을 믿어서 실망을 한 적이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여기 지금 그그그 그, 그그 뭐지? 주제가 그거잖아 짜릿한 눈빛 어, 눈빛에 그 남자잖아요 어, 그래도 나하고 뭔가 찌릿찌릿찌릿찌릿 찌릿찌릿 통했다라는 거야 나한테 그렇게 찌릿찌릿한 눈빛을 주고도 어, 딱히 여러분한테 액션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이 사랑의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라 아직 사랑의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음 사랑의 상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너무 너무 행복해지고 싶어 그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은 어 너무 좀 간절하지 않겠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닌가?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짜릿짜릿 어 눈, 눈이 마주치면 짜릿짜릿한 느낌을 받는 게 봐도 그거다라는 거야. 근데 사람이 그런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왜 짜릿짜릿한지 몰라. 어왜 몰라요 어, 모를 때 있어 어, 그게 그 뭐지 촉이 좋은 사람들은 금방 알아 아, 이것이 어, 사랑이구나 내가 쟤한테 첫눈에 반했구나 라는 걸 아는데 이게 둔한 사람은 그게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어, 어떤 느낌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자기 슬픔에 갇혀서 그그 그, 그어떠 어떤 나한테 어떤그 에너지 파동으로 나한테 그런 짜릿한 짜릿한 그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 지나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아뭘 모른다. 그걸 그러고서 저기 막상그 내가 다가가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움찔 뒤로 물러선다. 왜 준비가 아직 안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랑도 뭐야 타이밍이다라는 거야. 어, 그홀로석에서 보면은 누군가 나한테 다가오면 움찔 뒤로 물러선다 있잖아요 어, 그 내용 기억나죠? 어, 저기 막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러서는 거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지 이 사람이 준비가 될 때까지 이 마음이 이 마음이 너에 대한 어떤 애정의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걸갖다 스스로 깨달아야지 움직이지 않겠어요? 난 그렇게 보이는데 음, 저기 막 눈치가 없는 눈치가 없는 사람은 어, 자기 마음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우리가 그 인테리어 있잖아 고구마 100개 고구마 답답이 어, 그게 다딱 이런 데 쓰는 거야 고구마 답답이 아 인생 뭐가 그렇게 길다고 저기 막 그렇게 답답하게 어, 짜릿 눈 맞았으면 그냥 한번 뭐 커피 마시자 이러고서 커피도 마시고 손 한번 잡짝 하고 쫙 잡으면 얼마나 속 시원해 이 나는 이런 거 너무 싫어해 응, 저기 막 좋으면 가는 거지 손도 잡아보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는거뭐 이렇게 간을 보고 앉아있어 응.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어. 조금 어,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지 않겠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죠? 내가 어 결, 자기가 이 찌릿찌릿한 이 마음을 갖다가 결정하려고 둘 확률이 높아요. 왜? 행복해주고 싶어. 행복해주고 싶기 때문에 본인이 이 사람은 이저글링 있잖아요. 만졌다 놨다 만졌다 놨다 오래 하지 않아요. 응. 어, 이 자기 이 저기 막그 슬픔에서 벗어나는 순간 어, 좀 어, 적당히 고민하다가 딱 결정을 내릴 거야. 왜냐하면 적당한 고민 없이 그냥 함부로 딱 결정 내리는 거는 믿을 게못 돼. 어 그래도 이 사람은 적당하리만큼 저기 막 고민하다가 촤어 칼을 갖다가 뽑아들지 않겠나라는 거야. 음,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어, 떻게 다가가야 되나, 그걸 갖다가 고민할 수 있겠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요, 여러분 눈치 깐거 있으면 기다려봐요. 음, 여러분도, 여러분 혼자, 여러분 싫어요?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아니면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사람이 어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그 네. 여러분한테 마음을 먹고 달려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뭐이 이 카드는 알았다고서 이게 반드시 여러분이라고 그럴 수는 없어. 어, 네.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 남자여도 이런 여자 카드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킹소드가 나오면 거칠게 나가는 거지만, 여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조금 살펴가면서 다, 다가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 그러기 때문에, 요 카드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이라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면 너무 훅 다가가면 여러분들, 음매 하면서 뒤로 뚜뚜뚜! 물러날까봐,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배려하면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지. 음. 제가 좀 기다려 봐요. 음. 사람 괜찮다. 음, 괜찮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픔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도 아픔이 많아요라고 한다면은 아픔 많은 사람끼리 한번 서로 과거의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과거의 얘기 하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뭐, 저기, 막, 남친하고, 뭐, 어떤, 그런 거 말고, 그냥, 나, 나한테 어떤 아픔이 있었다, 라는 거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지, 어. 전 남친의 성격은 어떻고, 이런 건 하지 말라라는 거야. 음, 절대 뭐, 전 남친, 전 여친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 한국 사람은 아직까지는 그거는 아메리칸 마인드 안 돼. 음, 말로는 자기네들이 쿨하다, 어쩐다 그러지만, 아,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어 그래서 이 사람이요, 여러분을 갖다가요, 조금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음, 그렇게 봐요. 포근하게 감싸줄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다가갈 때, 어, 여러분이 조금, 음, 좀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아니면,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과거의 여자하고 뭔가 정리가 덜된게 있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다가가는 수도 있고 음. 둘중 하나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아직 이 사람을 받을 수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게 하나라고 한다면 과거에 아직 정리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다가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 수도 있다. 그럼 과거에 그 정리되지 못한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전부인하고 관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호적 정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음,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서 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서 이 사람이 정식으로 다가가야 될지 아니면 사이드로 다가가야 될지 그거 갖다가 감을 잡지 못한 게 아닌가 어 그렇게도 읽혀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잘 보아라 남 사람은 어떻다? 어, 괜찮은 것 같아 뭐, 저 솔직히 그래요 처음에 연애할 때어 처음에 연, 연애할 때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 사귈 필요가 없어. 처음부터 이상한데 뭐 알아? 멀쩡한 사람 사귀도 어 나중에 지내다 보면 이상해지는데. 아니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은 아예 발을 딛는 게 아니야. 어, 그러니까 잘 봐라. 카드는 절대 맹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카드의 흐름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막 그렇게 됐다 됐다 나쁜 게 없어서 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카드로 내가 약간 레벨을 다운해서도 리딩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긍정적으로 얘기했냐라고 한다면 은 내가 요즘 너무 패폭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런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또는 뭐냐면 말이 씨가 되라.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라는 의미에서 내가 좋은 쪽으로 리딩을 한 거라라는 거예요. 거야. 나쁜 쪽으로 리딩 하면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마,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면서도 다가가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전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 뵙겠습니다. 아. 아직까지는 살포시 따라가면 되는 사람 아니야 더 두고 봐네 <웃음> 왜냐면 주제를 정리를 안 해준 것 같아서 왜냐면 정리될 게 있어 어. 자 안녕 네 마지막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게 쏘나타 짜릿한 눈빛의 그 남자 살포시 따라가도 될까요? 어디 봅시다 <웃음> 살포시 따라가도 될까? 오유 어, 여기는 <웃음> 와 애들이 좀좀 좀 살살살살 다니지 아주 그냥 2층에서 아 미국 집들은 너무 소리가 요란해. 집중을 하다 집중하려고 하는데 다 그냥 집중이 깨져버리네. 소리 때문에. 암튼 여기는요. 흠. 조금 두고 봅시다 어왜 살펴시 따라가도 될지 안될지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음 너무 빨리 나가지 말아요 여기 너무 빨리 따라갈 사람은 아니다 싶어 어왜 그런데 요라고 한다면 은 어쩌면 자고 나서 헤어질 수도 있어 어, 잠시만 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자고 나서 얘가 저울 줄 아나? 염병아. 아니 진짜. 그럼 자고 나기 전에는 자고 어,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자고서 사귀는 거. 여긴 그럴 수 있어. 어, 자고 나서 헤어질 수 있어요. 어, 선생님 좀 괜찮아요. 아무 뭐 상관이 없지만, 어, 어 짜증 나요라고. 어, 뚜껑 열려요 어, 열 받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어, 좀 그렇다. 아니 뭐 이거 이거 저기 막. 자고 나서 생각해보자 라고 차라리 말을 해서 합의를 봐가지고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 좀, 그것 때문에 좀 벙찔 수 있는데, 아니면, 아니면이에요, 아니면, 음. 아니면 여러분이 자고 나서 얘를 갖다가 아웃시킬 수도 있고, 어, 카드는 그렇잖아. 꼭 내가 아웃당할, 어, 내가 아웃당한다는 보장이 어딨어. 어, 얘가 아웃당할 수도 있지. 어 자고 나는데 오 정말 시시해서 못 듣겠네. 그럴 수도 있지. 어머 어머 너 아가?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착하다? 뭐 이런 거. 음, 그럴 수도 있지. 어린애? <웃음> 어머 어린애였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자는 딱히 어린애라는 게 그런 게 없어요.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어린애가 있잖아. 어저기막 무늬만 아저씨였어. 음, 그럴 수 있지. 자 여기는요. 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다정하게 다가올 수 있어. 어, 위해 주고 여러분들 이쁘다 해주고 뭐 저기만 뭐, 일단은 처음에 한 말은 좀 잊읍시다. 왜 그러냐면 보조카드 좀 뽑아봐야 돼.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음, 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아, 그, 거기가 다 거기가 끝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 내가 그 우리 내 라이브 보신 분들은 어, 알수 있어 라이브 보신 분들 겁살 망신살에 대해서 어. 여기는 그게 끝나 그게 끝이야. 대박이다. 이렇게 카드가 끝나면 어떡하지? 어, 더 이상 할 리딩이 없어지잖아. <웃음> 이제 3분인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나 어떡하지? 따라가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계속 무시하고 따라가 봐? 야, 그러면 얘, 얘 갑질한다, 꼴에. 아이씨. 어, 얘 좋은 사람 아니야. 어, 좋은 사람 아니야. <웃음> 살포시 따라가도 되는 사람 아니야. 어, 근데, 아 그런 거 있어. <웃음> 또뭐 또 갑자기 아니 그 불량 은채워야 되잖아. <웃음> 근데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있어. 아 괜찮아요. 어, 저, 저 나도 한번 즐길래요라고 한다면 그 상관 없어요. 어 상관 없고 어차피 저도 연애 경험 좀 쌓아 보려고요. 어, 이 남자 저 남자 아니면 이 여자 저 여자 조금은 더사귀어 봐야지. 어 남자에 대해서 알것 같아요. 혹은 여자에 대해서 알것 같아요.라고 하면 상관은 없어요.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제 마지막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라는 그런 심정으로는 연애하지 말아라라는 거야 어 저기 만 어, 이 사람이 어린이일 확률도 높겠 어 있을 수 있겠지만 소공합에 진짜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지 소공 뭐 스타일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안 맞는데 그거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고상한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어, 상대방이 락 스타일을 좋아하면 나 따라가기 힘들잖아 저는 아리랑이에요 그런데 나 여기서 저기 뭐야 나는 어~ 본접이에요 그러면 본접이하고 아리랑이 맞아안 맞지 어~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 봤더니 어, 이 새끼가 내 주변에 아는 아줌마들하고도 다 같이 놀았더라 라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나만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조금 조금씩 동네 아줌마들 다 건드리고 다녔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아줌마 아니면 동네 아는 처녀 어, 아줌마일 수도 있고 처녀일 수도 있잖아 돌싱일 수도 있고 그냥 싱글일 수도 있고 다 건드리고 다니는 놈이 아니었 싶어. 그러니까 저기 막 사람은 좀잘 받아 잘바라라는거 따라가면 안 되는 사람이지 싶어요. 여러분 이제 이한테 그 저기 막 지금 여러분 성격에 막어 난리 날것 같아. 근데 <웃음> 그 저기 막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맞요 여기 관제야. 어 여러분 뚜껑 열려요. 쌍욕 나온다. 어뭐 다야 그렇게 습니까어 다야 그렇게 습니까만은 그냥 좀두고 봐요. 어, 두고 보라라고 그러고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요 너무 많이 따진다. 일단은 사기면은 모텔로 모텔로 가서 한번 어 확인 절차 걸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확인 절차 걸치고 이거 하고 있어 미친 어. 아뭐 어,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어, 꼴값도 진짜 음. 아 미안해 <웃음> 이 사람 아니야 이 4번 이 사람 아니야 어. 왜, 왜냐면 여기 집 우에도 이게 타워도 나오고 별 이상한 게 많이 나왔어 아무리 좋게 리딩을 래도안 되니까 그냥 아싸리 까는 거야 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아무리 좋게 하려고 그래도 얘는 어, 다른 사람들 갖다 다 지옥으로 몰아넣고 지 혼자만 좋아 어, 또 그걸 걷다 즐기나? 어, 그런 또라이 사이코들 많지 않아요? 나 많다라고 보는데 음남물 갖다가 이렇게 놓고서 헤헤헤헤서 <웃음> 나는 역시 뭐 그런 거 있잖아 어, 나는 역시 어, 여자들이 나만 보면 뻑까 하면서 잡뻑하는 새끼들 있어요 어,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어, 안 된다 왜 그러냐? 요즘에 이런 놈들 많아 음 아 이런 이런 이런 인간들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고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돌다리도 자꾸 두둥기게돼 두둥기다 돼. 여 손등 까지 여기 까지잖아. 하도 두둥겨가지고 응. 왜냐면 이런 놈들이요 어, 저기만 물을 다 흐리고 다니니까 혹시나 어, 혹시나 그렇게 될까봐 그렇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얘는요 어, 너무 나쁜 놈이다. 응. 나쁜 놈이에요. 음. 말하는 것도 어쩜 이렇게.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나고 말하지, 말하지 싶어. 그러니까 저기, 막,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하고는 몇번안 가서 끝날 수 있어. 음. 근데, 만약에, 성 괜찮아요. 라고 한다면, 내가 늘 그러죠? 어, 괜찮아. 그러, 넌몇번안 가도 상관없어요. 라고 한다면은, 음 그건 괜찮아. 음.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음 저기, 막 따라가지 말아라, 라는 거지. 음, 자, 여기서 본다면 이게 뭘까요? 음,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겠네. 음, 가면 안 된대. 음, 가면 안 된대. 왜 그래? 이거 뭐, 이거 가면 왜안 돼? 이렇게, 이렇게 된대. 어, 이 새끼 나한테 사기치는 거래. 음, 그러니까 절대 안 된대. 음. <웃음> 진짜, 이거, 이, 이거 그림 되게 귀여운데, 보면 되게 쌀벌하지 않아요? 어, 세상에. 이칼좀 봐. 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야. 음. 당근이 아무리 커도 저 칼을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라는 거지. 저기, 막, 그, 내가, 그러잖아, 망신살하고 겁살 얘기 해줬죠? 어, 망신살하고 겁살인데, 이번 달에 망신살, 겁살이 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근데, 망신살하고 겁살도요, 내가 그걸 갖다가 능이, 어, 핸들할 그 능력이 되면은요, 이게 오히려 더 크게 되고서 진짜 그 사람하고 크게 발복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는요, 드물어요. 어, 드물고, 왜이 사람이 그렇게 하냐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이 사람이요, 그런 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무뭐 여성 혐, 혐오 같은 거? 과거에, 어, 여자한테 뭐, 뒀다던가, 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이 사람이 벼, 어, 후천적으로 변한 성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성격이 잠재돼 있는 사람인데 어떠한 그 사랑에 그 자기가 그 누구한테 뒤통수 맞은 것 그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잠재된 성격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음, 난 그렇다라고 봐. 그니까 러 조금만, 이, 한 템포 뒤로 물러서서 이 사람을 갖다가 바라보아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런 사람도 제정신이 들 때가 있고, 자기 삶을 갖다가, 저기, 막, 진짜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어, 순간, 어, 내가 한몇 년간 험한 길을 걸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데려와요. 다시 되돌아와요. 어, 순간 삐딱한 길 탔을 수도 있잖아 어, 되돌아오지만 만약에 이게 후천적인 어떠한 충격에 의해서 트, 어, 이러한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고쳐쓸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통찰력을 갖고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 할 수도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외모가 반듯하게 생길 수도 있, 있지 않겠나 싶어. 외모가. 어, 외모가 좀 깎아놓은 밤톨 마냥, 어, 뭐 아니면 얼핏 봤을 적에 좀 깔끔하게 깔끔한 이미지를 줄 수도 있어요이 사람이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깔끔한 외모와 다르게 어떠한 남모론 어떠한 어, 비밀이 숨겨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너무 첫밤부터 옷걸음을 싹싹 풀어주지 말고 이 사람은 조금 시간을 두고서 이 사람의 진 면목을 갖다가 봐라라는 거지 왜그러냐하면 일시적으로 어떠한 충격에 의해서 내가 껌을 씹은 건지 아니면, 원래, 껌 씻는 놈이었는지, 그걸 갖다가 분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 카드하고, 이, 이 카드하고, 이 카드가 안 나왔으면, 내가 얘 버려라, 이럴 텐데, 조금 두고 볼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라면, 얘 상처, 얘 상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 여자에 대한 어떠한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그거 있잖아. 불특정 다수를 위한 복수 같은 거 있지요. 뭐, 이렇게 건드리는데 네가 넘어와? 어, 너도 그년하고 똑같구나. 뭐, 이런 거지. 어. 왜냐면은, 내 과거의 전 여친이 바람나서 나갔어. 근데 내가, 이 여, 여리여살 꽃인데 너무 쉽게 옷걸음을 풀어? 그러니까, 그래, 너도 그렇, 그, 그, 그과야. 라고 시작하니까, 자고 나서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 뭐지? 잠을 갔다가 먼저 자주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이이 이 사람한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라는 믿음을 주고서 끌려가는 거는 괜찮다. 그러나 덥석 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덥석 끌려가면내 뚜껑 열려요. 음 아시겠습니까? 네! 3분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